아마도 외계에서 온것 같은 커다란 구형 물체가 우리 영역을 향하고 있습니다.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의 영광스러운 지도자 김정은은 이 목표물을 향해 여러 개의 핵폭탄을 발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. I hope you've enjoyed this video. If you do, please give a thumbs up and share this video with all your friends and perhaps c o n s d e r subscribing to my channel. Thank you and I'll see you next time.